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야. 저희 가야겠다. 어머 어머 이왜 이러니? 몇번 얘기하니? 노잼 스타 아 선녀님. 왼쪽이 잘하는데. 괜찮니니 계속 잤니? Nope. <웃음> <개돋지 않니? 웃음> 무슨 사우나 하면서 하는 어나 <놀람> 진짜 너무 더워서좀더 쪘어 진짜 나홍출해지고 진짜 잘하고 가다나 진짜 하 더워 더 더 격렬한 몸짓 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따지는 아주 열심히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 자 다음 타자는 김소연인데요 바꼬야키 아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네손호영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 끝났어. All clear. 저희 집 앞에 마당에서 사진 좀 찍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자. 예, 아주 봐. 아, 가자. 늦식하지 말으니까 늦식하지 말라고. 어 <웃음> <웃음> 입니다. 말씀해 아, 봐. 니다 네. 지금 여기 닭꼬야끼 님께서 독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뀨, 뀨, 뀨. 사진이 뀨. 어색한 <웃음> 조개하씨 <웃음> 사진이 너무 어색하죠? 포즈도 어색하고요. 그 엄청 찍어 주려 합니다. <웃음> 어머, 버큐를 어머어머 어머, 어머, 이거 이거 모자이크 해야겠다. 어머머. 어 어머, 이게 왜 이러니? 하자, 너무 너무 웨이 <웃음> 러닝. 네 오늘은 벌써 여행 일차입니다. 설지나, <웃음> <웃음> <웃음> <질러>! 야. 가자. <웃음> 지금 행기소 근에 <그네> 탈. <웃음> 야, 그네가 이런 거야. 이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와. 그래?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이어 응? 친구의 인생샷을 건지기 위나거 너무 보이 응. 아니야. 안 보여. 거 너의, 너의 엄청난 력을 알겠어. 김소현 씨 기분이 어때요? 좋겠어요, 나 같은 거? 음. 아, 아, 아, 선녀님. 고 있나요? 여러분, 기분이 어차습 어, 심장 아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좋아요 네, 국에있분한국여 있는 어디죠?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선녀탕 갈게요. 당시 어? 더워요? 뭐, 말이 없는 그녀네요. 가세요. 빵. 선녀님. 저 사람들은 선녀가 아니라 마녀들이었다. <웃음> 마녀님. 오, 배경씨. 마녀님. 역시 마녀도 선녀님. 아니었다. 아무개야. <웃음> 아무개였어. 선녀탕이 진짜 너무 예쁜데 막혔어요. 그래서. 나쁜 코로 아니에요. 그래, 진짜 지금 너무 예뻐요. 아유, 너무너무 예뻐요. Just Just like 티티. 티티. 에이, 너무, 너무 예뻐요. 마스크 착용하세요. 내맘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너무 아, 우리 저희가 서귀포 와서 이제 처음으로 아, 원래 이런 귤을 먹습니다. 초 어. 어. 귤이 정말 따뜻합니다, 여러분. 영상입니다. 띵감 아. 같죠, 약간. 네, 안녕. 네, 여러분, 저희는 귤을 샀고요. 이제 차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황우지 그 해해까지지왔데섬선탕탕을 봤어요 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 미간스, 진실의 미간스 일본에서 일본성서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리더가 이러면 안일본 말이죠. 나 진짜 더우면 서일 응? 더러워져. 본에서일본친서 일본에서 영이에서 일본에서 일본에가 일본에서 일본에서 빵좀 <웃음> <웃음> <웃음> 없잖아. 그런 것도 있었어.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저희는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유닉스, 유닉스 무상 <무성> 고데기입니다 예, <웃음> 뭐자 <웃음> 아야. 다 다. 반 완성입니다. 아. 확인.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 이렇 <웃음> 막! 멈추지 마! 미안해 네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 행선지는 어디? 쑥떡 쑥떡. 메뉴를 엄청 다양하게 쑥떡. 그것도 복잡한 걸 시켜서 차도영 씨 기분이 어떠세요? 쑥떡쑥떡합니다 쑥떡 쑥떡 쑥떡. 맥주 제일 재미없게 쑥떡쑥재미떡 노잼이야 노잼 저 노잼이 컨셉이에요 네 노잼이에요 저는 자몽 블랙 커네티입니다 저는 말차고요 <웃음> 그리고 비자르 비자르 자휴일이 들어왔습니다 손나영씨 기분이 어떠세요? 빙긋븡기 하세요? <웃음> 어, 왜왜 해야 해야 야 너희들 이래? <웃음> 우리 었어안도돼 네. 아아 너 야, 그냥 올라가지 마가경아먹손 닦게 아 그래, 그래. 여기 그래. 왜 이렇게 대통라아 친구들 많네요 우리 할매가 힘들어해서 그냥 가려고요 야할거다 했잖아 어 아, 예, 재려보기한번 했습니다 아, 샵 사진 찍고 싶어요 째려보기 그거야. 우리 할매가 힘들어해요 아, 그할매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웃음> 저희는 지금 이 따지방을 먹으려고 합니다 따지방 돼지 모양이에요 아아 음. 맛은 똑같네 <웃음> 돼지 모양 아시나요?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녹차밭에 왔는데요 오설록에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지금 카메라 구도를 또 얘네들이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벌 때문에 지금 더못 들어가겠어요 진짜 벌물릴거 같아 녹차방 아 왼쪽이 잘하는데여러분들이 마지막 힘을 냅시다 진짜 아 마지막이야 하영아 진짜 마지막이야 나 괜찮아 괜찮다니까 잘한다. 왜 그러지 영원이 날아가면 소나영은 반달 눈이 됩니다. 이렇게요. <목소리가> 웃고?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이심비 <웃음> <웃음> 이제 진짜 가는 거 맞아? 가자. 네, 저희는 우포골에 도착했습니다. <주인공> <웃음> 도착. 오늘의 주인공은... 아, 저 사는... 주인공. 아저 주인. 얘겠니 얘라니까 주인공. 얘 아니고 얘라고. 얘예 얘. 다음 먹을 때는 여기다 찍어서 먹을 거예요. 저희는 결국 고기를 냉겼습니다 저희의 자존심입니다. 더 네, 커지겠어요. 네. 안녕. 여러분 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1일차고요. 내일은 3일차. 그 3일차니까 3만 보러 걷겠죠? 그럼 안녕. 쇼핑하면서 뭐 이렇게 돌라고? 내가 안 먹고 시는가 이거 이거 게 좋아. 리라 아니야? 이 맞아, 아니그쇼플 맞아? <목소리가> 내 머리 속에 신이 <목소리가> <뜨므므> 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뭘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